<웃음> 정말 오랜만이구만 벌써 거의 2년만인가 2년의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겠지 다들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설마 모두 오랜만이에요 이게 다 뭐야 늑대야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다고 <웃음> 정말 오랜만이야. <웃음> <웃음>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. 요이 <웃음> 여행 가족들? 내가 미리 온줄 알고 파티라도 준비한 거 아니야? 그리고 나를 보고 다 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.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말이야. 에, 그렇게 되면 나 너무 쑥스러울 것 같은데. <웃음> 저기요. 저기요. 음? 아무도 없나? 응? 누구세요? 어, 아주머니! 어, 어... 누구더라? 아이 저예요 저. 장난치지 마시라고요. 아, 아, 알겠다. 그 시. 쥐... 아, 네 맞아요 맞아 그치 그치. 쥐... 쥐... 아 그래 그래. 쥐호랑이 에? 에? 아, 아 아니다. 잠깐만. 아, 말하지 마봐. 어 그래 그래 지쥐아 쥐사자 에? 저, 저 진흙대인데 아, 아 맞다 진흙대 아이 완전 널 까먹고 살고 있었네 아유 아이, 음, 혹시 아저씨랑 요로로랑 리아는 어디 있어요? 아유 다 회사 가고 학교 갔지 아네아 네. 음. 아, 맞다 그러고 보니까 기억나네 주머니에서 도구 꺼내서 우리 집 도와줬던 청년이지? 아, 네 맞아요 그래 아주머니가 나를 2년만에 보는 건데 까먹을 수도 있지 괜찮아 이제 날 기억하셨으니까 날 반겨주시겠지? 아 그래 그래 마침 잘됐다 주머니 청년 우리 집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그런데 그 주머니에서 그 수리하는 도구 좀 꺼내가지고 수리 좀 해줘 어때? 나와라 나와라 뭐든지 수리하는 망치! 자 이걸로 통당! 통당! 통당통당통당통당통당 다 됐다! 아주머니 다 고쳤어요! 다 됐어? 아이 고마워 어. 어, 어 고쳤는데. 이저가 볼게요, 아주머니. 음, <웃음> 음 진짜 좋네. <잤네. 웃음> 어... 그래. 아주머니랑 은 원래 안 친했잖아. 아저씨랑 리아랑 요루루를 만나러 가 보자. 좋아. 리아야, 나톤을 놓고 왔나 봐. 에이, 나도 없어. 오늘 매점에서 포켓몬빵 먹어야 되는데 어쩌양 그러게. 어? 저기 리아잖아? 아 진짜 반갑다. 네? 오늘 어디서 구한담? 그러게. 음. 아, 리아야, 진짜 반갑다. 뭐? 반가움에 공중 제비바이 리아야, 오랜만이야. 어? 쥐늑대? 어 나야 나나 나. 나, 나. 와 진짜 오랜만이다. 이게 도대체 얼마 만이야? 역시 리아는 날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어. 리아야. 늑대야. 리아야. 늑대야. 음, 리아야. 리아야. 늑대야. 그 주머니에 돈 만드는 도구이 좀 있지? 돈좀 빌려줘. 어, 에이, 좀 빨리 급해서 그래. 어, 빨리 어, 내놔 고... 어, 알았어. 나 알았어. 따, 나 나와라, 나와라. 500원. 어, 어. 자, 자리야, 받아. 에이. 아이 여기 빵 하나만 주세요. 음, 어빵 맛있지, 댕댕아? 아 어, 음, 진짜 맛있다. 근데 쟤 누구야? 아! 예전부터 내 주머니 역할하던 꼬봉! 꼬봉이네! 꼬봉! 야! 루지카! <웃음> 정말 너무해! <웃음> <웃음> 정말 이 안은 너무해! 이년만에만나놓고 그런 말밖에 못하는 거냐고! 아이 <웃음> 너무해 진짜 아 저기요 어? 이 목소리는 요루루 요르르? 역시 요루루는 날 기억해 주는구나 물론이지 어, 너랑 친했잖아 에이, 역시 요루루 너밖에 없어 무슨 일 있었어? 왜 울어? 아니야 난 너네 가족들한테 특별히 생각했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나봐 괜찮아 어, 아이, 내가 있잖아 그리고 사실 나널 좋아하고 있었어 어, 어, 어, 그거는 안돼 나는 로봇이고 넌 인간이고 넌 아직 어리잖아 야, 뭐야 짠 때문에 연기 연습하는 누가 짓이렇게 쪼글거려 뭐야 우리 숨 많이 본 얼굴인데 누구세요? 아이 어, 뭐, 뭐야 연기 염색 중이었던 거야? 아이 그리고 날 기억 못해? <웃음> 어? 어? 뭐야 바본가? 어, 어, 어, 어? 아저새자 시끄러워, 난 나일 건지 모른다고 절로 가라고. 아, 잡스. 저 이상한 새끼들이나 쫓아왔나. 어이, 변된가 봐. 리멤 m e m b 어 깜짝 크고 천인 반천이야. 와, 파티쌍이야 에이, 라몽이 많이 먹어 어, 어. 뭐야 이거 엄청 맛있는 것들밖에 없네 그래, 맛있게 먹으렴 와. 그러면 밥도 잘 먹었겠다 올라가자 리아야 잘 먹었습니다 어? 저기 쥐라이모 내일이면 음? 정말 가는 거야? 음, 음. 어, 그렇구나 맞아 옛날부터 이 가맹 가족 나를 도구나 꺼내주는 그런 로봇이라고만 생각했어. 난 그래도 가족 같은 존재인 줄 알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... 내 착각이었던 거야. 아무리 봐도 열 받네. 이왕 이렇게 된거 가족들한테 복수할 거야. 나와라 나와라 내 모든 무기들... 다 죽여버릴 거야! 가자 오오 가비나리 도고껴이쥐도어 베르키스 왜다시까요야 어? 어?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오, 5 8 사랑해 쥐늑대 고 <웃음> <웃음> 늑대야, 다행이다, 늑대야. 어? 너를 속, 너의 그키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연기한 거라고. 네가 돌아온 건 이미 알고 있었어. 미안해요, 난 그런 줄을 르고 음? 완전 깜짝 속았지? 엄청 음? 놀랐어요. 야 리아도 한마디 해야지 늑대한테 오랜만에 봤잖아. <웃음> 어 리아야 나도 보고싶었어 보고싶었어 아, 리아 앞이 보이긴 하니? 그럼요 어 그래 피클? 어 요르야 한마디 해 늑대한테 <웃음> 응 나도 사실 아까 엄청 반가웠는데 모른척 한거야 만나서 반가워 <웃음> 어 그래 반가워 요르야 오랜만이야 <웃음> 오랜만이야 여보 여보도 한마디 해야지 그래, 늑대야. 아줌마가 많이 사랑해요. 어, 아줌마, 저도 사랑해요. 오, 오, 오. 그리고, 이 댕댕이는 처음 볼 거야. 어? 안 어? 어? 처음 보지만, 잘 지내보자. 리아 꼬봉. 어? 나 리아 꼬봉 아닌데. 어, 그래. <웃음> 아무튼 잘 지내보자. 강아지가 말도 안 해. <웃음> 아니 늑대야. 이거, 이거 우리가 찾은 건 없지만, 많이 먹고 가렴. 어이, 잘 먹겠습니다. 어, 맛있죠. 어, 어, 맛있다. 어, 어. 이거 무시 면 어떡해 야미 <웃음> 아, 지 혼자 다 먹네 어쨌든 우리 가족들 이제 늑대가 다시 우리 집 앞에서 살게 되었어요 음. 여기서 많은 어 좋은 도구 좀 꺼내주면 좋겠구나 알겠어요 제가 좋은 도구 많이 꺼내드릴게요 앞으로 피크? <웃음> 피크? 음, 그래 그래 <웃음> 아 늑대야 어쨌든 여러분들 늑대가 돌아왔답니다 네, 그러면은 여기 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, 안녕, 독 뿅. 좋아요. 녕 <웃음> 안녕,